그냥 코드만 잡고 반주만 지금까지까지 이렇게 아니면 뭐, 아르페즈 반주를 하면 굳이 뭐 이게 개명이 뭔지 확인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우리는 악보를, 선율 악보를 보고, 멜르테 악보를 보고, 그운을 찾아가야 되니까 지금 확인을 한번 해놓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코드 한번 짚어볼게요 코드. D마이너 한번 잡아보세요, D마이너. 이게 우리가 이게 목표의 눈물이 그러니까 그 핑거 스타일 연주잖아요. 핑거 스타일 연주인데 흔히 이제 이런 걸 이렇게 편곡 하은 오브리라고요. 오브리 중간에 이제 그, 그 오브리 선들도 같이 들어가고 약간 즉흥적인 느낌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브리라 그러는데 하라면선들도 알아야 되고 코드도 알아야 되고 이걸 다 알아야 돼요. 자 디마이 한번고볼게요 디마이 한 장. 자 디마이 한 이마에나라 잡면은 으 레라레파 개명을 확인하세요. 레라레파 내가 무슨 음을 어떻게 잡있는지 확인하셔야 돼. 레라레파 그죠? 그냥 A7 잡아 보세요. A7 12번으로 잡으셔도 되고 23번으로 잡아도 되고 13번으로 잡아도 되는데 12번으로 잡는 게 좋아요. 이거는 그러면은 뭐예요? 라미라디미죠 도샤티죠 라 미라 디미에라 미. 예, 미라 디미 줄별로 내가 무슨 음 소리가 나는지 알아야 돼요 라 생각하면서 미라 디미 A7 네. 5 번째부터 라미 그다음에 솔리네요 죄송해요. 라미솔디 미네요. 아 그래서요? 아, 그래서. 그래서, 그때는 손을 번쩍 드는거고, 그 솔인데요?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. 아, 그래 자꾸 보면은 음... 내가 다른 생각. <웃음> 내 얼굴만 묻었나요? 라미솔디미자라미솔디미미저기죠라미솔디미 맞아요. 꼭 확인하세요. 그 다음에 지마이나 나오는데 지마이나 이렇게 세학코드인데 소리 안나도 일단 잡아보세요세 번째 칸에서 아까 밑에 세 번째 칸에서 해야죠 그럼 이제 번째부터솔뭐예요레솔테레 미죠? 아, 미솔이죠? 솔레솔테레솔 <웃음> 솔 맞아요? 확인돼요? 네. 맞아요. 천천히 생각해보세요. 솔그 다음에 레, 어, 솔그 어, 다음에 개, 그 다음에 레, 그 다음에 솔그죠 확인되죠 그죠 자, 그 다음에, t 6요 이렇게. 요거 우리 회장님, 이 그때 통해서 이렇게, 지적 잘 해주셨는데 거기에 원래 T에 플래시 붙어있잖아요 근데 디마 d 식6에는 T에 플래시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악보드 표기가 안 돼있어요 내추럴 이 표시가 돼야 되는데 표기가 안돼있어 그래서 어, 좀 이따 고찍게좀 좀 악보드 가서 지금은 그냥 잡아보세요 여기 D7 모양 코드 손모양 잡고 그게 그렇죠. 6, 6, 6, 6 플랫 7 플랫 걸쳐서 잡아지게 나도면디마 d 식6 코드가 돼요 레레 파티 맞아요 금방 우리 오퍼지션 스케일 나왔잖아요 그죠? 레레 파티 어, 스케일 할때 우리가 패를 잡았지만 지금은 레레 파티 확인 돼요? 확인 돼요? 네 확인해놓고